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건강연금 가입 기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강연금 가입 기준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근로인 동시에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동시에 월 8일 이상 근로가 아니지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만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입 기준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개월 이상 근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라는 것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한 경우도 1개월 이상 근로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한 경우 또는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한 경우는 모두 1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는 1개월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도 당연히 1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미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하루라도 근로를 하게 되면 1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 8일 이상 근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로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도 월 8일 이상 근로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이후에 4월 8일에 하루만 근로한 경우를 살펴보자면 우선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근로는 한달 미만 근로로 8일 이상 근로했지만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4월 8일에 하루를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에도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살펴보면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 이상 근로를 하고 이후에 8월 25일에 하루 근무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8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달 미만 근로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8월 25일에 하루를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동시에 월 8일 이상 근로로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만 해당이 되는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를 살펴보면 1개월 동안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별도로 가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월 소득 220만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좀더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연속 근로월 소득의 전체 합산한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눠 구해준 일평균 소득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 근로일수에 곱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 근로일부터 최종 근로일까지 전체 보수를 더한 다음에 근로일수로 나누고 구해진 일평균 소득으로 최초 근로일 기준 또는 원력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곱하여 월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기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